현대 자동차 그랜저 HG 3.0 GDI, 전자 스로틀 바디 크리닝및 초기화 영상입니다. 구형 자동차의 경우 악셀 페달을 밟게 되면 페달과 연결된 케이블이 당겨져서 스로틀 바디가 작동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케이블이 없어지고 컴퓨터가 악셀 페달 위치 센서 신호에 따라 바디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열리고 닫힘을 제어합니다. 또한 전자스러틀 시스템은 추가적인 장치가 없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진오일이 열을 받아 발생하는 유증기를 블루바이가스라고 합니다. 외부 배출이 아닌 연소실로 들어가 연료와 함께 연소가 됩니다. 내연기관은 이러한 유증기로 인해 흑기 매니폴드에 카본이 쌓이는데요. 에어호스를 통해 유증기가 유입되다 보니 스러틀 바디부터 카본이 누적됩니다. 이러한 카본이 바디에 흡착이 되면 스러틀 밸브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류가 일어나 정밀 제어가 힘들어져 RPM이 오르락내락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ETC의 초기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 교환차 고객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직 보증기간이고 서비스센터에서 변속 충격으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1차 미션 교환 2차 ECU 교환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점검 결과 자기진단상에는 고장코드는 없습니다. 고객분에게 바디클리닝 설명하고 클리닝과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고객분 시운전 결과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특별한 증상 없이 변속 충격이 발생이 된다면 바디 클리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매니폴드에 카본이 쌓이는 이유는요 보시면은 엔진에서 발생된 블루바이가스가 이 PCV쪽 이, 이쪽으로 해서 유중기가 나옵니다 이유중기는 에어 흡입호스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밸브 바디 밸브 바디쪽으로 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은 지금 청소했다 그래서 안 쌓이는 건 아닙니다. 항상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카본은 쌓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2만 키를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스로틀 바디 클리닝 이후에는 컴퓨, 기존의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억을 이제 소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비를 통해서 이 검사 완료, 이제 리셋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방법은 현재 이제 키온 상태고요. 여기서 키 오프 1분 동안, 그리고 키온 1분, 그 다음에 공회전 15분, 그 다음에 키 오프 후에 1분 동안 이제 안정화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 아이들 공전 시에는 기존의 그 전원 말고는 모든 걸좀다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든가 뭐 시트 열선이 켜져 있다든가,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원을 다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시동을 걸어서 15분 후에 마무리 짓고요 1분동안 안정화를 찾은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이제 됐나 안됐나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초기화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라이트 다시 드라이브 기존의 RPM 게이지가 혼자 이제 춤추듯이 널뛰기를 했었죠. 오르락내리락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초기화가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바디 클리닝 같은 경우는 2만 키로. 전에 서비스 센터에서 2만 키로에 한 번씩은 이제 청소를 하게끔 돼있었고요 AS 기간에는 초기한번 무상, 그 이유는 유상으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2만 키로에 한 번씩은 요 청소를 해 주시고요 청소를 왜 해야 해야 되냐면은 좀 전에 그런 이제 증상도 있지만 이 진공이 뜨게 되면은 이 널뛰게 되는 거는 밸브 바디가 열렸다 닫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서지탱크 쪽에 있는 이제 진공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도 밀립니다 부스터 앞그 브레이크 마스터 부스터라 그러죠 부스터 쪽에 진공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밀릴 뿐더러 변속 패턴이 틀어져요. 그래서 변속 충격이 올 수도 있고, 변속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크리닝 같은 경우는 2만 키를 한 번씩 미리미리 사전에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